익숙해져봐. 내게 숙해하봐 네. 익숙해져봐. 익숙해져봐. 익숙해져봐. 익숙해져봐. 익숙해져봐. 익숙해져봐. 익숙 어제요어제요 네. 아, 네. 네. 마스, 네. 마스, 네. 마스, 마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열어주세요. 여기도 봐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잘생겼어요. 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웃음> <마셔야죠. 기름박수> <웃음> 내렸어요, 가라 가야해 고오래 c h a p 치킨은 이렇게만 다는이렇는요은제 홈페이지 참조 계약, 발레몬, 스일 맵슐랭부터 불패까지 치킨이 이렇게만 맛있다는 것 같아요 우린 뭘더 알게 될까요? 자, 라면이 되어서 자, 라 치킨 처음은 일요팩달 6호 7일 안녕하세요. 사회, 안녕하세요. 아! 디자인, 디자테일 대신, 대신. 태연건설 무조 한 번에 끝내겠으 바르지요 원스 손대지 않고 끝내겠어 바르지요 원스 붓으로 발라버리겠으 바르지요 원 그러고까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도전을 한저 역시도 그중에 하나의 외국 때문이 아니 저는 목표당한 스스로 재미만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나의 행복과 만족이 최우 무선이 될때눈될수 없다면 그 당신의 어, 침실에 베스트 스리이드가 필요하다 30년 수면 과학으로 만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스리드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성공 창업의 길을 여는 노랑통닭 창업 교통 방송입니다 현재 노랑통닭 창업은 탄탄대로 진입이 원활합니다 거품 없는 창업 비용의 안정적인 수익률 최대 3천만원 대출부터 우 성공 창업의 길은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한 번이 15992527 나는 프리미엄 유산균, 디오라 나와 가족의 잔건강에 적당이란 없으니까 장 끝까지 살아가는 듀얼 코팅 유산균.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유산균. 장 건강에 투자하세요. 100% 한국산 프리미엄 유산균 듀얼. 셀바이오텍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친다저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분기가 너무 좋네요. 니다아 지금 를아아 익숙해져봐, 내게. 네. 네. 네. 네. <웃음>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지다 데 제가 나갈 때원 그래요 우리 나 나올 것같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안 보신 분 있다면 꼭 보는 걸로 약속할게요 <웃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웃음> 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수고습니다안녕하세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합니다. 웃음> 네, 수고 어, 그냥 주시면 돼요. 그 700만 어, 팬분들께서, 팬분들께서 주신 건데 팬분들이 주신 건데 네, 이거 게 이렇게 첫번준비하시데 근데 이거 저기 한국신 건데 저희 돼 감사합니다. 네. 네. 익숙해져 봐. 내게 네. <웃음>